안녕하세요 오세요 얼른 어, 왜 이렇게 나 기다리게 한거야 렌즈가 일 끝나는거 기다렸거든요 돈벌러온거야돈 아! 버느라 1시간이나 늦게 나왔어요 아니요나 머리 이상해? 머리 안 이상한데? 안 묶어도 될것 같아? 아아 너가... 자국 때문에? 어, 머리 망했어서 어. 너가 이상하다고 하면 묶으려고 아니 괜찮은 것 같아 이게 다 돈의 흔적이야 머리에 돈을 하도 처발 처발해서? 아니야 그런 의미가 아니야 그건 뭔데? 내가 돈을 벌어온나마 머리가 이렇게 꼬불꼬불해졌다 아 그래서 우리는 오늘, 오늘 어디 가기로 했어요? <웃음> 아 곱창 먹으러 어떤 곱창? 생방송 오늘 저녁에 나온 곱창 무한리필이야 음, 음~~ 리뷰가 411개 났요 <웃음> 리뷰가 411개야? 야 여기 손님 왜 이렇게 불쌍해? 손님 왜? 어 음, 불쌍해 아저씨 손 같아? 응뭐 꺼내? 주섬주섬 손 크림이야? 응 너무 불쌍해 여기 봐 복숭아 향이네? 응 너무 불쌍해 나 아, 복숭아 싫어해 알이 깨무야 내가 그거까지 알아야 돼? <웃음> 몇 번? 3번? 응 어제 걸거니 1주년이라서 커스텀 했거든 커스텀 방송 아나 그거 봤어 앞에 잠깐 아 그래? 근데 그거 했는데 그 중간에 추첨을 했거든? 응. 그 어떤 추첨이었냐면은 게임 중간중간에 10명을 추첨해서 문화상품권 만원씩 주는 거야 아총 30만원을 뿌렸어 응. 근데 거기서 내가 다섯 번째 당첨됐어. 당첨됐는데 그게 어떻게 뽑는 거냐면 응. 사람들이 채팅창에 말을 한 번씩 딱 쳐, 어. 그러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타타타닥 되거든. 그 그거 뭔지 알아두세요. 어, 등록이 돼. 그래 처음 나는 그냥 장난으로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어. 저는 현금으로 주세요 찡끗 이렇게 썼거든. 어. 근데 갑자기 그게 당첨돼가지고 <웃음> 김엄마 어. 이러면서. 오이 기만마 <웃음> 현금 확인 뭐야. 크크크크크 <웃음> 크크 <웃음> <웃음> <웃음> 진짜 현금 네그딱보시다니 <좋은데? 웃음> <웃음> 어, 어, 어, 어, <웃음> 사람들이 막다 주작이야 주작이야 이러는 거야. <웃음> 그럼 그나 <그럼> 줘. <웃음> 어, 소리야? 다 블로거 여자친구패 앞에서도 못 들어간다 이 갬성은 어떤가요? 음.. 괜찮아요 이 보라대가리도 한번 찍어주세요 못생겨서 싫어요 아 <웃음> 그래? 엄청 뽀얗게 나오네 아. 맛스좀 대박이다. 그렇지. 어제 어, 센스 있어. 맞지? 근데, 근데. 아, 입 가심이 필요했어 아, 빨리 이거 먹고 이빨에낀거 빼야지. 여기는 아메리카 2천이래 아메리카 2 0 근데 둘러먹고 자리 봐안 가. <웃음> 그걸 입거 있나? 너도 뭐 저기 하나 살래? 내가 사줄까? 아니야, 됐어. 왜, <웃음> 한번더 봐. 아니 아니야. 어 아, 아, 관심 없구나. 요즘 은서둘데가 뭐 없어 하긴 너네집에뭐다차 있잖아 그냥 어 우리 뭐 리고막 해야 되는데액세서리도 너무 많아가지고 음. 나잘곳도 없어 하긴 나그래서 요즘 애들 만날 때마다 필요한 사놀품게개씩 물어보잖아 왜? 주려고? <웃음> <웃음> 우리 집에 놀러 오면 화장품 한 개씩 가지고 온다. <웃음> 너는 너가 사고 싶은 걸 사도 내가 맨날 뭐라 할 수밖에 없는 게 집에 무슨 립스틱이 한 다스가 있는데 거기서 또 산다는 거야 틴트랑. 아 다른 걸로 하고 그래 다른 거긴 한데 새로 나온 걸로 이미 내가 그게 몇 개밖에 없으면 이해를 하겠거든. 근데 아니, 근데 완전 한 다스가 막 진짜 네 어디다 둘 것도 없을 정도로 협찬 많이 받아서 이만큼 쌓여 있는데 그걸 너가 또 산다는 거지 신상이 나왔다고 어마지않아? 아, 거야. 사냥품은 사도 사도 끝이 없다더니 너를 보면 약간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것 같아 투데이 아메리카노 테이크아웃 2500 나는 다른 거 먹고 싶은데 또감성이야응야 어. 근데 내가 이거 찍을 때 이렇게 가리면? 아조리 꺼져 이렇게, 이렇게 손가락으로 하... 살짝 나오면? 하지만 나랑 헤어지고 싶지 않다면아 치워 손가락 <웃음> 아미숨 네 진짜 뿜질렀다 아 진짜 하지 말라고 나 지금 힘들어 아 진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<웃음> <진짜>. <웃음> 아 이리 와 다시 가야돼 알았어 자 이제 맞죠? 잘 먹고 나왔습니다 버블티를 저는... 맛있어요? 저... 어. 진짜 저번 영상에서도 먹었었는데 <웃음> 홍대에 어때마다 먹게 되는 거야. 근데 진짜 맛있어요. 공차, 공차 버블보다 좀더 맛있대요. 진지말로. 아니, 아니 공차 버블이 달달한데 어. 공차 버블보다 더 달아. 내 그래서... 이거 한번 짜면 안 돼? 어? 안돼. 근데... 왜? 아 여기서 짜면 어떻게 도 휴지도 없잖아. 하지 마. 휴지 없잖아. 아 진짜? 아 싫어. 너손 더럽잖아. 깨끗해. 방금 화장실 갔다 왔어. 너 이거 짜면 나 대신 너열번 세게 깨물거야 너침에서 냄새나서 안침에서 냄새나? 너 침냄새 너 침냄새 나서안 돼? 야손 어? 닿지마 너, 너, 너 침냄새 나서너 손에서 똥냄새 나서안돼아내 <웃음> 몸에 손 대지마 똥냄새 냄새나 <웃음> 아손 대지마 더러워 어어디지 일로 와손 대지 만세요 똥냄새 나요 No. 아, 빨리 와. 아, 가해시가해도 시도. 시도. 어도시 싫어, 도 시도. 시도. 시도. 시도. 시도. 시도. 시도. 시도. 시도. 시도. 시도. 시도. 시도. 시도. 시도. 시도. 어도 시도. 어도 시도. 시도. 어도 시도. 시도. 어어 어? 이제 파이 제 괜찮네? 어딜 어디? 잡으세요? 지금 우리 남남인데? 어이 남남이래요 자꾸 지금 헤어졌어 다시 사귀자 너무 너무 안 로맨틱해서 못 사귀겠어 <웃음> 그럼 어떻게 해야 로맨틱한건데? 멜론 눈깔로 멜론 눈깔? 아, 어이 어딜 만졌어? 멜론 눈깔 더러운 눈깔 <웃음> 멜론 눈깔 한 번만 더봐 멜론 <웃음> 멜론 <멜로> 눈깔 <웃음> 멜론 눈깔. 눈깔 아니야? 촉촉하게 젖은 멜론 눈알로 고백해 김지야 하지만 못생겨서 정 떨어질 수도 있어 김환이 않았으니까 알았어 거기시 씨코르 구경하러 갈까? 어? 시코르 구경갈까? 저거 올리브영 같은 거? 어아거기또왜 가는겨 야 어. 사달라는 것도 아닌데 지X야 또 헤어진 거야 지금? 어 지금 잠깐 헤어졌어 야 침냄새 이제 다이소에서 나왔어요. 다이소에 나와서 이제 이거를 이 촬영 블로그 촬영 때쓸 소품을 산다고 하루 종일 파밍하는데, 어? 하루 아, 종일이야. 오, 야, 진짜. 일단... 너파밍 중. 재원아너 <웃음> 스카이캐슬 봤지? 어. 아, 할머니라고 부쩍거려. <웃음> 팔. 야, 이렇게 팔좀 벌려봐. 다시 받아봐. 왜 따뜻해? 이게 따뜻하다고? 내 겨드랑이가? 아. <웃음> 어. <웃음> 이제 힘든 하루가 드디어 끝났어 팔에 힘껍죠? 너 덕분에 오늘 굉장히 힘들었어 가이소에서 1시간 있었던 게 나한테 타격이 너무 컸어 1시간 안 있었어! 그러지마! 야! 7시 15분에 들어가는데 나올 때는 보니까 지나가는 커플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옆, 벌써 14분이야? 이러고 가던데 진짜 운반하지 마라 야 1시간 있었다니까 진짜? 아니, 한 4개였지 마! 한4개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내가 카메라도 메고 있고 가방도 메고 있어서 어깨도 아픈데 그래서 오늘 하루는 어땠어? 재밌었는데어 아. 졸려 재밌었지데 졸리다고 오늘 하루가? 어 근데 뭐했는데 재밌지? 우리 곱창 먹고 아 어, 먹는 게 재밌어 아 그래? 어 하긴 먹는 게 재밌어요 맨날 먹는 거 밖에 안 하잖아 맞아요 재밌어요 그만큼 재밌는 게 없어요 맞아 근데 이 얼굴이 빠지려면 아마 30년은 돼 있어야 될거 같아 니야 그냥 조금 우리랑 둘만 보면 대박 아 그럴 순 없어 그런 거 있지 밥 대신 샐러드 장난 아냐? 야 샐러드 근데 그렇게 살바에는 나는 나같으면 그렇게 살바에는 사라야 그건 좀 돼지 근데 나 옛날 사진 보니까 살 빼고 싶어졌어 바지 안 맞아 그래? 어. 그건 그건 좀 심하다 응. 넌 그래서 돼지야 넌 뚱뚱해 뚱뚱하긴 한데 너보다 안 뚱뚱해 니 <웃음> 네 배를 봐 이거 보고 반성해 왜내 배가 이거 보고 반성이나 하세요 오늘 하루도 이제, 고생했어요 알았어요 이제 가세요 봉일하러 응? 아, 분명한... 가 너도 가어 안녕 어 안돼 가지마 안돼 가지마 왜이러봐 사탕 하나를 줄려고 <웃음> 아, 진짜 제가어 <웃음> 응. 제가 안녕 어 사탕 하나를 줄라 했는데 엄마가 먹어도 되겠어? 어 알았어 너무 많이 먹어 안녕 <웃음>